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5.8인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진원의 깊이가 7km로 매우 얕아 피해 규모로는 2016년 경주 지진을 뛰어넘었고 다음 날로 예정된 수능을 연기시켜 여러모로 역사에 남은 지진이었습니다. 포항에 사는 시민은 4분 정도 지진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인 2018년 2월 11일 05시 03분 03초에 이번에도 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 7의 강한 여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4km입니다. 2017년 말부터 18년 초까지 발생한 포항의 지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포함지진 발생 전후에 브레고리 지역의 지진들 중에서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포함지진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강진은 없었습니다. 군진 이후의 여진과의 연관성이라면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알래스카, 대만의 군발지진 정도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시 미국의 세일가스 추출이 인공지진을 유발하고 있는 경우와 똑같은 상황으로 한국의 포함지진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포함 지진은 땅에 물을 넣어서 발전을 하는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한국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었으며 최근에 이 지열발전소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국에서 약 700만 명이 석유시추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발 지진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인간이 유발하는 지진 발생 가능 예상 지역을 보고서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부와 동부의 오클라우마주, 펜자스주 텍사스주,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 아칸소주 등 6개 주가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들 지역에서 인간이 유발하는 지진이 특히 많은 주요 이유는 수확둔열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확둔열법이란 시추공을 따라 드릴로 지층을 파내려가는 것은 종래의 방식과 동일하나, 광물 사이에 자잘하게 고정된 석유를 용이하게 채취하기 위해 드릴에 뚫린 구멍으로 모래와 물 그리고 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하여 광물의 구조를 부수게 됩니다. 이 액체는 물의 석유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첨가제를 섞은 것인데 유독한 첨가제의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인한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집안의 침식으로 인한 집안 침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공법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서 세일류와 세일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지하 수킬로미터로 뚫은 별도의 공간에 대신 채워넣는 이 대량의 염분 섞인 물이 문제입니다. 이 물이 집안의 균열선에 따라 압력의 변화를 줘 단층을 형성하고 이 단층이 지진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포항지진 역시 비슷한 사유로 인하여 지진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한국 포항이 지열발전소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서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자극해서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이 현재까지 조사되어진 결론입니다. 이 지열발전이라는 것은 깊은 땅 속에 높은 열을 보일러 삼아 물을 끓인 후 거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땅 위에서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그 압력에 의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작은 미소지진들이 주변의 단층대들의 자극을 주어서 그 스트레스들이 결국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어서 문제의 바로 그 포항규모 5.5강진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설득력이 있는 주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산과의 연관성은 2017년 11월 전에 화산폭발을 살펴보면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사이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이 2017년 10월 11일 아침에 폭발을 했었습니다. 신모에다케 화산은 포항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포항 지진과의 연관성을 그나마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에 오전 5시부터 시작된 분화로 화산 연기는 300m 높이까지 치솟았으며 폭발도 연속해서 발생했고 또한 지하의 마그마와 화산 가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화산성 진동도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분화 경계 수준도 익산 교재인 레벨 3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구에서 2km 벙위에서 화산 쇄설류 즉 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 연기, 암석 등이 뒤섞인 구름이 고속으로 분출되었으며 신모에 닿게 화산의 분화, 경계 수준이 레벨 3이 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포항지진에 영향을 주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 1월 15일에 발생한 통가의 해저화산 대폭발이나 작년 2021년 8월 16일에 발생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코오카노바에서의 100년 만의 해저화산 대폭발이라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